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게임은 퍼스트 서머너입니다 퍼스트 서머너는 스케인 글로브에서 개발하고 드래곤 플라이트, 데스티니 차일드 등을 배급했던 라인게임즈에서 배급하는 게임입니다 와 라인게임즈에서 이런 게임을 주워오다니 정말 샤킹합니다 아무튼 이 게임 장르를 뭐라고 해야할까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덱을 구성하는 실시간 전략 음... 카드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성장의 요소가 있으니까 RPG? RPG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결국 공식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전략 RPG라고 써놨네요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멍청했죠 자 게임은 활쟁이 주인공을 필두로 덱을 구성하고 만화를 모아서 소환수를 소환하고 적을 물리치거나 구조물을 파괴하거나 또는 미궁을 탐험하거나 보스를 물리치는 등 스테이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심플한 룰을 가진 게임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와뭐 별거 없네 싶을 정도로 룰 자체는 심플하지만 게임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세로 모드입니다만 애플레이어를 통해서 강제 가로 모드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메뉴 UI 자체가 스토리를 진행해야 열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와뭐 이런 게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UI가 간단합니다. 덱은 총 6장의 카드로 구성할 수 있는데 카드는 크게 스펠, 그리고 소환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스펠과 소환수를 합쳐서 6장만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각 카드는 요구하는 마나 코스트가 있고 카드마다 특성이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근접 소환수일지라도 공격력이 높은 친구, 몸빵이 좋은 친구, 공격 범위가 넓고 에어본을 시키는 친구, 그리고 뭐 비행타입의 친구, 이런식으로 친구들의 특성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카드를 모으는 재미와 사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리고 카드 외에도 장착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총 5가지 부위로 되어 있고요 장비마다 옵션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전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은 수동을 지향합니다 터치해서 캐릭터로 이동할 수 있고 주변에 몹을 찾아서 자동으로 전투가 진행되는데 일반 공격만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적을 타겟팅해서 1.4를 한다거나 주변에 항아리를 부순다거나 또는 보물상자를 연다거나 하는 인터랙션은 유저가 직접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게임의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후열에서 공격하는 아처를 공격해서 먼저 끊어준다거나 또는 타이밍에 맞춰서 스킬을 사용해주는 등 수동 조작을 하지 않으면 클리어 자체가 불가능한 스테이지도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는 못 깨는 스테이지도 많죠. 유저로 하여금 각 스테이지마다 최상의 조합을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뇌 풀 가동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켜면 한두 시간은 정말 순삭이죠. 게임을 진행할수록 캐릭터가 성장할수록 오픈되는 메뉴 스테이지를 진행할수록 등장하는 다양한 카드 그리고 레시피를 얻어서 만들 수 있는 장비까지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날 반겨주고 내 대내 전두엽을 활성시켜줄까 라는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징은 행동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재도전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력의 제한이 없다는 건 그만큼 컨텐츠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스테이지 이외에도 이미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소탕할 수 있는 어둠의 순찰, 특정 미션을 만족하면 다양한 보상을 주는 시련 그리고 나의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는 혼돈 내가 만든 덱으로 다른 사람들과 겨뤄볼 수 있는 뱀의 전장 돌림판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길드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고 사실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혼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돈은 여타 게임에서 볼수 있는 인스턴트 던전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 랜덤으로 카드를 선택해서 던전을 진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혼돈을 공략 중에는 영웅, 장비, 그리고 아이템이 고정됩니다. 혼돈은 각 층이 존재하고 각 층별로 스테이지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보상을 주는데 다음 층을 갈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캐릭터의 체력은 회복되지 않으며 만약에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얻은 모든 보상을 다 잃게 됩니다. 운적 요소도 매우 강하죠? 하지만 그만큼 많은 보상을 주기에 재미도 쏠쏠합니다. 카드팩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과금 상품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어차피 모든 카드는 스테이지에서 드랍되기 때문에 사실상 과금은 선택적인 난이도 조절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금해봐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덱을 못짜면 무과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은 장점만 있는 게임이냐? 아니죠. 치명적인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로딩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 플레이어로 처음 실행시켰을 때 메인 로딩 화면에서 넘어가지 않길래 아 이거 아직 오픈 안한 게임인가 하고 껐습니다. 그 정도로 로딩이 길어요. 그나마 핸드폰으로 했을 때는 조금 낫긴 하더군요 다음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인게임 내에서의 렉은 없으나 문제는 발열과 배터리 소모량입니다 휴대폰의 리소스를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길래 이런 발열이 나오는지 정말 난로 대용으로 사용해도 문제없겠네요 그리고 이 게임은 핸드폰 게임 치고는 캐주얼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게임을 매니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하드게이머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사람만 하는 누군가에게는 갓게임이 될 가능성이 큰 게임입니다. 거기에 캐릭터 선택의 자유도도 없습니다. 무조건 역해 활쟁이로 해야 되죠. 그리고 뭔가 헐벗고 있는 모습에 취향을 많이 탈것 같은 코스튬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게임 소개에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나의 모든 순간, 모든 전투는 선택이고 도전이다. 이 게임을 아주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간만에 접한 수작 퍼스트 서머너였습니다.